방금 이제 비대칭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어 얼굴에서 이렇게 눈에서부터 코까지 내려오고 입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턱이 한쪽 끝으로 돌아간 어 이런 경우가 이제 어양학수를 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시계추 한쪽으로 기울어지듯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경우는 에턱 전체를 돌려 줘야지만 이 비대칭이 해결되기 때문에 양수술 통해서 비대칭을 교정한 경우고요. 이게 아까 레미네 나왔던 말씀하셨던 그렇죠. 아, 화염성 무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위턱이 기울어지고 그것 때문에 비대칭이 같이 발생했던 경우인데 어, 무반치료와 더불어 어, 양악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을 같이 교정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이제 비대칭을 교정하는 양악수술을 할 때도 턱의 위치를 가운데로 보내는 것 말고도 옆모습을 동시에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옆모습을 이상적인 위치로 바꿀 때 기능적인 면도 좋아지지만 어, 심리적으로도 효과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 교정과 더불어 어, 더 좋은 효과를 어, 최적의 미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